안녕하세요. 구라로 구루가 되는 그날까지 DBRTV 고구라의 뉴스 역주행 고승현입니다. 경영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사인데, 어쩌다 보니 그냥 넘어가버린 것들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 담긴 그런 기사를 가져와서 다시 제대로 썰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기사를 딱 하나 집어왔는데요. 그 사실 명절 때, 연휴 때 이렇게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거 일단 한번 보시죠. 지난해 비행기로 해외를 오간 3명 중 1명은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저비용 항공사, 진짜 저비용인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설 연휴 항공권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어떤 건 대형 항공사가 더싼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저비용 항공사를 통해 해외를 오간 이들은 1년 전보다 23.5% 늘었습니다. 4.7% 늘어난 대형 항공사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렇다 보니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점유율은 4년 만에 약 3배로 늘었습니다. 승객 3명당 1명꼴입니다. 이번 설 연휴 때 항공권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인천에서 홍콩까지 왕복 항공권은 대형 항공사보다 불과 6만 원 쌉니다. 도쿄 왕복표는 대형 항공사가 더싼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도 따져봐야 합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따질 때 수화물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기내식 제공 같은 게안 돼서 결코 아주 싸게 간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사실 그 지난번 지난해처럼 기사를 막 대책에 까는 것보다는 뭐랄좀 펭배 있는 오해를 좀 풀고 LCC 그 저비용 항공사라고 하죠. LCC를 둘러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또 성공 요인이라든가. 뭐 이걸 좀 떠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옆에는 <웃음> <웃음> 지난번에 똑같은 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짜 사기꾼이죠? 그렇게 다르진 않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스존입니다. 스트디오스 컴퍼니 대표입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본 뉴스 클립, 네. 명절 때, 음. 연휴 때만 되면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기사입니다. 음. 어떻게 보셨어요? 보는데 <웃음> 뭐 사실상 보면 뭐 심플하잖아요. 설날 봤더니까 저비용 항공 뭐 생각보다 싸지 않다. 음. 그러니까 뭐 따져봐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음. 하나만한 기사라고. <웃음> 네. <웃음> 뭐 사실 일단 한국의 LCC가 좀 비싼 편이라는 거는 뭐 그런 의견도 실제로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오케이 인정. 음.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까고 이런 내용 아닌데 음. 역시 대충 그 관성대로 쓴 기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LCC low cost carrier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이죠. 이거 우리가 처음에 저가 항공으로 사실 네. 번역을 했었어요. 이게 그냥 싼가격의뭐싼게 비슷한 항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회사 운영, 음. 또 이제 항공 그 운영, 운영 비용 측면에서 만들어진 모델이고 네이밍인데, 이게 이제 애초에 우리나라에 너무 저가 항공, 음.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어떤 오해를 많이 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마케팅 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기는 해요. 음. 일단 저비용 항공사 입에 안안 달라붙어요. 그래. 저가 항공 이래야 이제 검색도 좀 붙죠. 중요하고 응.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구글에서 좀 찾아봤어요. 이게 키워드가 <웃음> 그럼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나 했더니까 구글에 검색해 보면 저가 항공사라고 하면 12만 5천 건이 나와요. 적당히. 음, 음. 반면에 그래. 저비용 항공사라고 하면 4만 7천 건 정도가 음, 나와요. 이거 음, 음, 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 소비자의 인식이라든지 업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 있냐 그러니까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발목 잡은 거예요 너무 처음에 적강공이라는 네이밍으로 바로 이제 마케팅을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써야 된다 어, 약간 그게 되게 무조건 써야 돼 근데 어쨌든 LCC, Low Cost Carrier가 뭐냐는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엄밀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고 어, 그래서 제가 좀 비져 봤어. 공부 음. 좀 했어요, 음. 이게. 그가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셨던데. 네. <웃음> <웃음> 그, 저비용 항공사 시장 진입에 따른 영향 평가 및 발전 방안 수리 아, 어렵다. 어, 이런 보고서를 우리가 가니까 나와요, 또. 네, 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웃음> 이제 막 이제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에 따른 분류에서 이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풀 서비스 캐리어. 이거는 풀 서비스 이게 FSC라고 풀 서비스 캐리어. 그다음에 로우 코스트 캐리어. 이게 이제 s e c 라고막요두 개로 이제 크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말했지만 FSC는 바로 떠오르는 거대한거공 네. 음. 안시아요 요새 둘다 보죠. 어쨌든 <웃음> 미국의 델타 이런 거. 델타, 델타. 예. 이제 SSC는 굉장히 저비용으로 이제 커스트를낮게해서 음. 운영을 하는 건데 디네식도 당연히 기본으로 제공된 게 아니고. 음, 그렇죠. 좌석 차별성도 한옥 있는 경우인데 거의,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똑같아요. 끌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운임도 자연스럽게 싸지는. 음. 그러니까 저가가 핵심이에요. 저비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 저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력이 생기니까 그렇구나. FSC와 s c c 중간에 근데 재밌는게 NFC라서 No f r e e z Carrier라는 것도 있었더라고요 네, 진짜요? 예, 예. NFC? 아니 NFC NFC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아, 예. <웃음> 이렇게 No Freeze Carrier라고 해서 네. 제한적인 기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런게 있었던데 네. 이게 이제 LCC가 좀 많이 커지고 서비스를 좀 다변하면서 화 네. 약간 의미가 없어졌다 예, 의미가 좀 없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FSC와 s c c 고객들이 응.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응. 내가 그 저비용 항공을 이용할 때, 내가 원래 받아야 됐었던 서비스들이 줄기 때문에, 응. 응. 그러니까 밥도 안 주고, 응. 그 다음 수화물 규정도 뭐 30kg인데 15kg 줄이고, 응. 10kg 줄이고, 응.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비용들에 대한 서비스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떨어지는 거야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쵸, 그쵸. 네. 왜냐면 비용이 진짜로 절감되는 게그 분야가 아니라. 네. 그래서 조금 더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음.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이 네. LCC를 이야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허브앤스포크나 포인트투포인트라고 음. point 하는 개념을 그렇죠. 좀 그렇죠. 살펴볼 그렇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우와, 거죠. 정확하겠죠. 게셨습니다 마치 짠 것처럼. 아 그러게. <웃음> <웃음> 허브앤스포크 방식이 이제 FSC,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형 항공사의 운항 방식입니다. 운영 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허브를 두고. 음. 수많은 이제 가지로 연결하는 방식인데 아마 이제 그래픽 하나 뜰 거예요. 음. 왜그 자전거 바퀴 보면 가운데 중심점 네. 뭐 이렇게 사리사리를 뻗쳐 나와요. 선이 쭉쭉 뻗어나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음. 인천공항이 대표적인 허브 공항입니다. 음. 좀더 쉽게 설명하면 택배를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음. 택배. 우리 택배 보통 택배 시키면 이게 어, 막,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이게 출발하는 건데, 네. 안 오잖아요, 나한테. 그렇죠. 이게, 용산에서 택배를 시켰는데, 딴 데가 있죠. 딴 데가 있죠. 네. 이게 가가지고, 이제 그 물류센터, 큰 데로 집화가 돼서, 거기서 다시 분류되고, 네, 어떻게 번취... 생각하면 렇게비효율적이한데 굉장히 효율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걸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박을 터뜨린 페이텍스였죠 아, 네,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을 제일 유명한 네. LCC의, 그, 아버지? 아버지. 네. LCC의 아버지 l c c 아버지 l c c 어머니 네. 혹은 아버지, 아버지. 부모님이라고 네. 할수 있는 그다음에 라이언웨어 음. 뭐 이런 항공사들이 이걸 이제 깨는 네. 이 이런 항공사들이 이걸 깨는 비즈니스 모델을 막 만들어서 네. 막 활성화시켜 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네. 각 수요가 필요한 지점끼리 점에서 점으로 있는 허브 구축 비용이 없어요 그, 어. 그렇죠 그냥 딱 가서 내려주는 그 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차 수축 날로 온 끝. 그러니까 회전율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허브 그러니까 버스 포크도 효율적이지만 이건 크게 크게 대륙과 대륙을 오갈 때의 효율성이나 이런 좀 다른 효율성 제고 방식인 거고 비용 절감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음. 그런 방식들을 쓰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방식을 처음 도입한 게 1971년도에 미국의 타시픽 사우스웨스트 항공이었고 음. 이제 90년도에 이제 유럽으로 확산이. 음. 좀 됐었었고요. 비행시간을 뭐 맥스 한네 시간, 음. 서너 시간 안으로 이제 잡아서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음. 어, 바뀌어서 이제 운항을 하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에 지금 티웨이의 전신이죠. 음. 한성항공에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청주 제주노선을 만든 게 처음이었고 뭐 지금 티웨이는뭐 대구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쓰기는 하죠. 음. 그리고 이제 LCC의 시초였었던 사우스웨스트의 차별 전략은 경영 케이스스터디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DBA 여러분 웹사이트 네. 가져가지고 사우스웨스트치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근데 네. <웃음> 이제 제가 직접 그 s c CEO를 역임했던 분을 한 7년 전쯤에 만난 적이 아, 있어요. 예, 예, 있어요? 만서 <웃음> 이제 그때 이제 만난 그 전직 s c c 그 CEO의 설명을 상계 <웃음> 보면 이제 이러 이래요. 시스템 효율화 단순화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비스 질을 낮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예. 거예요. 아, 예. 이제 예약 날짜에도 당연히 가격은 오르고 그다음 시즌 당연히 비싼 시즌이니까 네, 그래도 시즌. 더 싸잖아요 네. 어쨌든 네. 오랜만에 음, 해도 싼, 싼 거니까, 싼 거니까. 싼 거니까. 음, 네. 재밌는 게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비용한 거 LCC가 이렇게 활성화될지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저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그럴까? 그렇죠, 그렇니까 네. 이거 이미 다 포화 아니야? 비행기 네. 우리 국적기 두 개나 있고. 그 네, 다음에 네. 네. 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가 미국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이 네, 엄청 크니까 네. 중국 오케이 이해. 네. 예. 네. 호주 그래 이해. 예. 네. 일본도 이렇게 기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웃음> 다 누가 하했죠 네. 근데 그 얘기를 네. 이게 왜 우리에서도 잘 됐지 네. 하는 얘기를 네. 이제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